오늘은 안산에 있는 대부해수길 1코스를 걷습니다. 9번 공원에 주차를 하고요. 약수터 개미허리, 아치교, 낙조전망대를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인데요. 서해를 품은 해안선을 따라서 대부도를 한바퀴 둘러볼 수 있는 대부해수길인데요. 그중에 1코스는 해수길의 백미 중에 백미로 넓은 서해안갯벌과 해송숲, 북망산과 구봉도를 휘돌아 해수길의 하이라이트인 낙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아주 걷기 좋은 길입니다. 좀 둘리 길은 꾸불꾸불 직선 아니지만요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. 어미점이 걷는 맛은 손둘릴 길이 아니라 맛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? 음? <목소리> 아아... 아, 아, 아, 아, 그러지마 네, 고 약수터를 들려면요, 산 중턱에 분리길에서 바닷가 약간 내려가야 됩니다. 백급 계단길로요, 내려가면 바로 있으므로요, 물 한잔 마시고 숨돌리게딱 좋은 곳입니다. 해안가암벽 사이로 줄줄줄 흐르는 약수는 바닷가 옆인 데로 전혀 짜지 않은 물이어서 참 신기합니다. 주시고요. 다시 백끝 계단을 올라가셔야 됩니다. 백끝 계단 오르면 길은 산 6조로 향하고요. 사거리 오르막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800m라고 표시된 기미혈이 아치다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산길을요 오르락 내려 몇번 하고 나면요 길은 계속 내리막길이 되고요 산 위에서 접은 어솔길을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 놓여 있는 개미열이 아츠가 내다 보이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. 아, 강아지가 편안하게 아, 옵니다. 다리는 구봉대의 본선과 작은 섬을 연결하고 있는데 윗물이 되면 다리의 아랫부분이 바닷물에 잠겨있지만 썰물이 되면 다리 아래로 자갈밭이 드러나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이 엄청 차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겠네요 산 위에서 내다보니까요 아처의 다리는 그 이름 그대로요 개미 허리 아주 잘록합니다 또 구름 자리가 있는데요. 제가 안전 점검 중이라 형님을 금지시켜 놨네요. 하루 종일 구름대에 숨었던 해가 요 갑자기 나타나서 저영물의 햇빛을 비추니까요. 황금 색깔로 변해 최고의 인생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. 저영물의 작품 뜻처럼 석양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박조전망대네 이제 물이 좀 빠졌네요. 이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네요. 저희도 올라갈 때만 해도 물이 꽉 찼었는데 그게 완전히 빠져버렸네요. 작년 우천 처음 마을로 저희도 또 진행을 합니다.